두... 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입니다. 요즘 날씨가 싸늘해진 탓에 실내에서 타는 자전거로 운동이나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족한 제품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프트와 같은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연동할 수 있으면서 야피 사이클처럼 체계적인 스피닝 운동도 즐길 수 있는 실내 자전거 넥짐입니다. 이번 리뷰 제품은 체온과 차량을 위해 넥짐 수입사인 바이클로에서 특별히 협찬 지원해 주셨지만 여느 때처럼 솔직하게 리뷰했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만족했는지 객관적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띠링띠링! 넥짐은 일반적인 가정용 실내자전거 또는 스피닝 바이크라고 부르는 제품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스피닝 바이크가 아닙니다. 여느 스피닝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기어 변속과 저항 조절은 기본이구요 스마트 로라나 스마트 트레이너 처럼 블루투스와 파워미터 센서가 탑재되어서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또는 컴퓨터와 연결한 후지이프트와 같은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파워미터로 인해 속도와 케이던스 ftp 수치 등 자신의 파워소스도 측정할 수 있다는게 넥짐의 장점이죠. 갑니다. 자 이제 한 번을 돌려볼까요? 주이프트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 속의 라이딩 코스입니다. 전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같은 코스에서 함께 자전거를 탈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가상현실 속 라이딩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동저항 시스템인데요. 라이딩 코스 상에서 어필을 만나면 해당 경사도에 맞게 설정된 저항값이 넥짐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페달링이 힘들어지고 반대로 평지나 내리막길을 만나면 페달링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주어서 실제 코스에서 라이딩하는 것 같은 재미를 더해주죠. 지금 16톤 미터로 가고있습니다 더 강하게 훈련하고 싶다 빡세게 그러면 저항값을 올려주세요 쭉쭉 올라가죠?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우와 오. 페달 느려지는 거 보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항이 세게 올려서 이거는 오. 오. 40, 4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드리프트가 시키는대로 해야죠. 코스가 시키는대로. 여기서 포인트는 실제 라이딩 느낌을 전달하는 자동저항 조절 방식이 일반적인 스마트 트레이너에 주로 사용되는 마그네틱 저항 방식이 아니라 전자모터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제 경험으로는 급격한 경사도가 나타났을 때 갑작스런 저항 변화에 대한 자동기어 변속의 어색함이 적었다는 겁니다. 특히 높은 어필에서 다운힐로 이어지는 코스일 때 페달링이 갑자기 확 풀어지는 듯한 이질감이 마그네틱 저항 방식보다 비교적 적어서 좀더 실제 라이딩 느낌을 구현한 것 같았습니다. 와! 1 4 0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이 매우 적고 울림이 적다는 것이 넥짐의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조용하다고 알려진 100만원 초반대의 모스마트 트레이너를 사용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무게중심도 안정적이고 흔들림도 거의 없어서 층간소음 걱정이 가장 우려되시는 분들은 넥짐을 꼭 체험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다음 장점으로 꼽은 것은 넥짐이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딩 트레이닝 어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넥짐에는 파워미터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 수준을 나타내는 ftp도 측정할 수 있는데요. ftp라는 게 자신의 체력적 한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넥짐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동 효과와 와, 다이어트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TP 테스트가 거의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체력에 맞게 테스트를 해야 앞으로 내가 운동을 하면서 제 기준이 되거든요. 아까 3유턴미터였는데 지금 이제 9유턴미터예요자 그래프 선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지휘하면서 테스트를 이어가시면 돼요. 어플에 나와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세가지예요 지휘프터와 같은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루트 챌린지가 있고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어필이야 처음부터? 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근력과 지구력, 지방 연소를 자극하는 파워교실 이런 강도로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30초 동안 내 FTP의 25%를 이뤄내야 되고 또 30초 동안 내 FTP의 27%를 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피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re you 영어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어차피 저항 걸리는 건 똑같아요. 106와트, 108와트까지 24초 유지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루트 챌린지는 넥짐 자체가 출시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주이프트처럼 코스가 다양하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차츰 늘려가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유료로 라이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별도의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직관적인 사용방식이 개인적으로는 만족도를 높이는 특징이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즉시 작동이 되는데요. 블루투스도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과정 없이 원하는 기기와 바로 연동할 수 있어서 간편하더군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키 180cm 초반이 넘는 분들은 안장 높이와 리치 길이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건데요. 전체 크기가 작고 가벼운 편이라서 공간 차지도 적고 수시로 장소 이동이 편리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신체조건에 따라 모든 가족이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하지만 5 4만8천원이라는 경제적인 가격대에 실제 라이딩 느낌을 주는 파워미터와 전기모터 저항 방식 탑재 무료 트레이닝 어플 등의 특징이 매우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긴 했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띠링띠링